혹은 이상하게 수차례 아이컨택을 한다거나 주위를 맴돌면서 말할 타이밍을 보는 등 주로 행동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시 청하 주시 사내유통하 ISTJ와 유아인 신고하시 기울기원 내 ISTJ 월드 멤버십에 그 입하시 마유 Bonin Doong f i s Vlog, ASMR d o n Total Negaji Benefit Yul Nulil s u i t s u b n a d e Uchuk s a n Dan c a r Lul c l i k h a g i Hajuse Yo.